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더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아, 불릴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을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신 줄을 확신,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선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분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붙어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같이 합시다 불을 붙이자 예 이런 제목으로 회를 받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질을 물려받으면 좋은 환경을 물려받으면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이 들면서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정한수 물 떠다 놓고 새벽마다, 틀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장독대에 가서, 예,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또 제사 때마다 아, 목욕 제기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밤 12시에. 산 옆에 무덤이 있는 그 옆에서 꼭 밤늦게 제사를 지내요 누구 제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왜 증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그런데. 제사가 많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1년 내내 거의 제대로 못 먹다가 제사 지낼 때 되면은 명절하고 제사 지낼 때 되면은 과일 을 먹는 거야 사과먹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사과는 언제 먹느냐 명절날 제사 지내는 날 소풍 가는 날 소풍 갈 때도 가자, 이런 거뭐 사주지도 않고요. 소풍만 보내주면 감사한 거야. 이거는 뭐 김밥 싸가지고 간다. 아, 이고 무슨 어린 반푸을지도 그도 둥그런, 둥그런 차나이라고 그러는데, 둥그런 데다가 사과 두 개만 큰거두 개. 그걸 해서 이제 그거도 소풍을 안 보내주면. 떼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앞에서 한 5m 10m 앞에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러 <웃음> 저 뒤에 요셉존사 맞나? 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이제 장가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 바로 이 앞에서 떼쓰면서 떼굴떼굴 굴러보라니까 야, 제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소풍 가던 이야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전라도 순천에 가면 우리 학교에서부터 들판을 지나서 순천, 그 순천만 있는 쪽으로 가면은 저기 어디 오산까지 걸어가요. 오산까지, 권집사 오산 알지? 그때는... 오상까지 가는데 뚝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뚝이 올라와 가지고 가운데 길이 이렇게 쫙있고뚝 아래로 평야지대요. 쫙. 근데 이제 아침부터 학교 가지고 전교생들이 두 줄씩 쫙손 잡고 가요. 걸어가는데 상당히 어렸을 때 상당히 먼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방도 없고 보따리로 이렇게 차라리 위에 아래 하나는 반찬 하나는 밥 해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데 사과가 두 개가 있다면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까 이걸 들고 가는 거야 차량차량 근데 가다 보니까 아무리 세게 쨈이 나도 가다 보면 헐렁헐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잘 사는 집에은 다. 그, 스타킹, 남자도 스타킹 신고, 인너는 없는 놈다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옷이 총천연색이야. 그쪽도 총천색 우리도 총천연색. 근데 우리는 엉덩이 이만큼 가위질이 가지고, 가위질이 가지고, 저기 뭐야, 저 꿈에서. 또 무릎도 다, 양쪽 무릎 색깔이 다 틀려요. 이만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바지, 바지에다가 엉덩이 색깔 두개 어, 엉덩이 하나 또 무릎 하나 또 이쪽 무릎 하나 해가지고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야 그래서 막 가는 게 너무 흔들 너무 좋았는 너무 흔들었는지 아 이게 사과가 빠져버렸네 <웃음> 사과가 빠져가지고 <웃음> 그 온도가 아래로 굴러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볼거 아니에요 저건 내사관디데 그걸 또주지 않으면 남들 과자 먹고 뭐 먹고 이러는데 밥만 먹고 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 전라도 말은요 욕이 많이 들어가요 야 용도 자 새끼 그 통해서 사과 떨어졌다 얘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보던 말도 그냥 팍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그걸 주워서 올라오면 벌써 우리 친구들이 저만큼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도 보고 앞에 가는 애도 보고 엄청 <웃음> 쪽팔려가지고 <웃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엄청 <웃음> 쪽팔리는 거야 그래도 막 들고 들고 막 갔는데 이번에는 또 저쪽 언덕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과가 또그거주스로갖고 또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산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뭘 먹는데 친구들과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숲속에 어디 허 저기 잘안 보이니까 그 나무밑에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같이 소풍 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주면 좋은데 우리 누님은 이제 소풍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못 보내주는 거야 자식들이 거기 가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먹는데 맛있는 걸 먹는데 또또 또 제대로 또 음식도 못 해주고 소풍 보내주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소풍 가는데 김경란 권사인데, 친구들이, 경란아, 너어려워다 하는데, 그냥 몸만 와. 내가 도시락 준비할게. 친구들이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거야이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요. 근데 또 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냐, 아니냐이 호랭이 물어갈, 그러면 서 뒤에서 도 나도 못 가고 누님도 못 가고 훌쩍훌쩍 울면 우리 어머니가 또 열받으니까 막부지갱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허벌하게두드려했어요 어린이들을 못 보낸 부모 마음도 지금 이해가 되고 가고 싶은데 못간 자식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요즘은 어때요? 자기 자식이 유치원에 가서 무슨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가가지고 막 잘한다! 엊그제 우리, 저, 소녀 사랑이가 태권도를 하는데, 다리가 머리 위로 쫙쫙 올라가는데, 나는, 가자. 그래서 나는 안 가고, 못 가고, 우리 성호이도못 가. 야, 우리 어디 가는 거는 각자 그냥, 너희 가정은 너희 가정대로 가라.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알아서 각자 각자 움직여요 자 이렇게 뭔가 물려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성장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 받은 DNA 이런 게꽤꽤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밖에 안 나온 거에요 다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다 근성 의지가 강한 거또 물질적으로도 그러고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섬예요 은혜가 내게 오기까지는 그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부자들 절대 욕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를 만들고 능력이 있으니까 큰 회사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을 구해서 월급도 줘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물려받고 영적으로도 물려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다 물려받은 것이 많습니다. 자, 위대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능력,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어떤 유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핍박하는 것보다 상상이 안될 정도로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욕하면 나중에 더 많은 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정직하게 하고 내가 욕을 하고 시험 들고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뒷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그런 말을 듣는 자리에 가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예수을때 돌로 스데반 집사 머리를 까는 일을 주동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돌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야 이거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 분위기를 팍 붙여 사람을 조롱하고 죽기, 죽이고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되는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어. 너가 나의 종수대반집사를 죽였지.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짜라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사도바울이 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본 수많은 사도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티모델. 디모데가 누구냐?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루스드라이 들렸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이제 훌륭한 사역자로 크리스천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괜찮아. 신실해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오른팔처럼 계속 사도바울이 데리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열두 12 지자를 열두 사도를 양육했듯이 디모데를 데려다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그림자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림자처럼 섬기고 그림자처럼 말을 하고 그 영역과 능력이 그대로 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로야. 때때로 우리가 시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바울이 디모디를 보금전도에 양육을 했어요.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는 곳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디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출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기는 무조건 불은 공짜니까 그런데 성리의 불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다 남자는 남자에게 불 사역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에게 불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접촉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차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옛날에는 손을 대고 사역할 때도 있었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목 아프다면 목다 대고 등이 아프다면 등에다 손을 대고 했는데 그러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사고 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사고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한테 나한테 전화로 막 따지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이 있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깊고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런 목사님들도 오고 사육실도 많이 와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막사역을 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쭉 보고 있어요. 나중에 따로 불러서, 야단이 아니라 권면을 하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게.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원한 사람들이 꽤 돼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암흑의 성도한테 내가 사역을 받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 그 사람들 사역받고 나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육받고 나서 여자 나체 그림이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그런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모든 말과 글과 그 사람이 속해있는 영역이 있다 영적인 영역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엊그제 저기 저 운동으로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 여자분들이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사람이 운동하는데 거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간질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시커먼게 몸에 달라붙어서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1 1 9급때 저기 뭐야 구급 응급실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들것에 실려가더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왜? 그 아이가 나가는 교회가 맨날 우리 주님의 교회 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터치만 해놓으면 안되고 있을 때는 마무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면 여러분 사역을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사역국이 출발을 했으니까 사역부가 있으니까 주원 전도사님이 사역부를 잘 이끌거에요. 예언사역 할 사람들도. 성령의 불사에 가는 사람들도 성령춤사에 가는 사람도 성령춤 책임자는 사모님이야 사모님 그 밑에 이제 성령춤을 어떻게 줄 것인지 사모님도 이제 그 파트를 맡아 서할 거예요 디모델을 보면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기질이나 스타일이 그대로 처져요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외국에 가도 제가 지금 외국 집회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외국에서 연락이 계속 많이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 티켓도 해야 되는데, 정리, 저, 저, 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빨리 보내주세요. 아직도 교회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은 항상 3개월 전에 미리 해야 티켓이 많이 싸거든. 근데 한달 전에, 한달반 전에, 이렇게 하면, 여권 저그 비자 문제도 있고 빨리 빨리 안 되고 돈은 점점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디모데만 보내면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의 입장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 문제들을 잘 해결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낼 때는 디모데 이름을 꼭 써서 넣었어요. 바울과 디모데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이디무대가 조금씩 조금씩 지나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의지가 시간이 가면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잡혀서 다 처형되거든 순교를 당하거든 순교당하고 순교당하고 순교당하고 마가도 잡히고 베드로도 잡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되는 날이 점점 순교될 날이 점점 임박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지면서 디모데가 논리는 아주 강한데 의지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이 선교사적인 기질은 강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요 말은 말빨은 막 했는데 현실에서는 감정이 약하고 섬김이 약하고 말들은 예수님의 사람 말들은 다 잘해 그러나 안 섬겨 봉사 안해헌신안해 헌금도 안해 청소도 안해엇도안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는 않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천덕구리기 같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디를 보니까 디모지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디모데야 너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너는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 너는 너를 부르신 부르신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자꾸 하는 거야 자꾸. 왜 시간이 가면서 날이 가면서 디모데의 연약함이 막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써막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임종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세계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지했던 사도들이 하나둘 숨교 당하고 하나둘씩 다 죽어 점점점 다죽어 이제 마지막 대들 보였던 사도 바울이 죽음이 점점 다가와요 그러니까 디모드가 막 침체가 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선생님도 바울 사도도 지금 감옥에 잡혔는데 내가 뭘할수 있어 도망가 버릴까? 숨어 버릴까? 이렇게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바울의 편지를 딱 꽂아서, 디모데야, 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너는 받았지 않냐? 너는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나의 오른팔 왼팔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라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정 그거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너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얼마나 크고 너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계속 들먹이는 거예요 나이는 어려 너는 영혼을 치유하는 기술이 있다 너는 영혼의 붙이는 은사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막전전이시켜주고 전수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내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온갖 표현을 젊은 종디모디에게다 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시작.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은사는 탈란트예요, 탈란트. 탈란트. 응. 불 붙이라고 했어요 몇 프로? 전에 우리 한번 그런 표 한번 정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 몇 프로? 100% 은혜는 카리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탈렌트야 달란트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타기 위해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이 달란트 은사와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분리를 당해야 되느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기도도 불이 붙어야 하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날마다 처리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힘들어 그래도 와서 기도하면 으몰고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불이 붙어요 예. 불만 붙으면 그냥 태워버리는 거다 활발 타고 가요 할렐루야 은사는 내가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성장이 되고요 은사 받은 사람도 은사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할수록 장성하고 성숙하고 성장이 되고 아주 아주 유력해져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적인 능력이나 그런 은사가 있어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만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숙하고 성장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푸뉴마 성령님을 주셨는데 티모데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신데 너가 왜 자꾸 우기소침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나 없어도 주님을 해야 한다 너는 연약하지 않다 할수 있다 그걸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거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굉장히 심약했던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심약하고 나이가 어리고 또 자기가 목회자이긴 한데 목회자 후보생이긴 한데 나이가 어리니까 교회 안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사는 교사인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인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될 때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기질을 그대로 갖추고 디모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나이도 어린 게 네가 무슨 목회자냐 어? 그러니까 계속 막 당을 짓고 막 디모델을 공격하니까 디모델가 바울은 이걸 신뢰하게 비판했는데 디모델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약했어요 병약했어요 늘, 의기소침했어요. 특히,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복음전한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나도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전도도요 매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전도 한번할 때는 나가서 한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별이별 은혜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전도 한번안 하기 시작하면 절대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가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쪽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처럼 이 말을 못 해요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 은혜를 두려워만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능력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카리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두려워하느냐? 가서 시장에 가서 뭘 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특히 팁줄 때, 남과 싸우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의 그것은 끝납니다. 싸울 때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남을 도와주고 막 섬기고 그럴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속을 밝기고 그것만 밝히면 안되고 도와줄 수 있을 때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욕으로도 살때 약으로도 살때 하나 사도 되는데 열 개를 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목사인데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쩐지 목사님이라 틀리시구나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이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림을 주신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고난이 온다 남을 돕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나름대로 고난이 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타인이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숨기면 숨길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근신, 힘쓸 건 삼가할 신. 힘써야될 것은 힘쓰고 내가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두려 말고 담대히 일하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사역 전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그러면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는 과연 뭐가 있지? 이것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요. 하, 오늘 주님이 내게 너무 은혜 주셨어. 아,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뭔가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짐 고백 확신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당사자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은사가 시작이에요 은사의 시작 은사와 은혜의 시작이야 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 나 이렇게 풍사하고 싶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싶어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데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보통 때는 있는 동 많은 동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막 만지신다니까요 내 속에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격으로 육체로 내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도 막그 능력이 임해서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은사와 은혜가 막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은사인지 은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같이 합시다. 은사로 역사 없어서. 네. 더큰 은혜로 역사 없어서. 네. 뭐, 십년 집회 계속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네. 성도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님 임지해 계시는데, 이걸 날마다 인지해야 돼요. 같이 합시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영적전쟁은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무장 안 하는 곳이 없다니까. 자, 사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사도들은요, 오순절 사도행진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의지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 의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야 이거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나가서 전하자 막 방언을 해버리고 막 능력 하니까 현장에서 일어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일어난다 사용하면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인격에도 능력이 있고 인격이 성숙하다 의지에도 은혜를 있고 말에도 입술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유산을 예수님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기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주셨고 기름 부음의 능력과 은혜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분리세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